안녕하세요 아필라입니다 오늘은 Q&A 영상이에요 제가 구독자 만명된 기념으로 원래 완전 그래 했어요 제가 또뭐 공연 다니고 안으로 바빠서 밥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ASMR 더 열심히 해보자 불끈 해서 요즘에 열심히 해. month. 합니다. 감사하다는 말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. セビ е 좀 수업해서.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정말 90이고요. 94년생입니다. 만으로는 28동안입니다. 유튜브 말고 다른 직업은 최근에는 댄스 레슨으로 춤도 가르쳤고요.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. 필라테스 인포메이션으로 아르바이트 도 식컬 배우도 꿈꾸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고요. 몸무게는 비밀입니다. 기는 166입니다. 165로 알고 살았는데 최근에 건강 검진하니까 165.9가 나오더라고요. 즐겨보는 웹툰은 어 네이버 웹툰는 소녀들판 아웃소리들, 그다음에 그거 뭐지? 잠의 어 전쟁 그리고 또 그거 뭐지? 마리피플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이들 밥 어떻게 해소하시나요? 저는 먹는 걸로 볼게요. 수 없는 거, 곳으로. 아 너무만. 아, 또 생각이 나는 렌트도 좋아고요. 렌트의 제일 좋아한 곳 고를라면은 파이널 비 엔젤이 뛰어나오는 장면. 그다음에 리모일은 어, 알리에서, 네. 알리에서 산거 맞고요. 주소는 밑에다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. 왓 a 인마이 m 네, 언젠간 해보겠습니다. 다음 날뭐할 건지, 내일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재밌게 놀 겁니다. 그건 제 브이로그. 마맞으에서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막에 마지막에, 이이막에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지막에, 하고 있었는데 돈이 들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가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어,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. 제 제일 맛집 카페는 오늘 좀막 입이라서 그냥 자고 달면 더 맛있기는. 지만 사람이었는데요. 어, 책을 읽고 많이 좋아졌고요.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두, 두고 있어요. 안 좋은 사람들은 제명했어요. 맞아요 저는 로컬 레슨을 받고 있고 뮤지컬과였고요 지금은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죠 선호하는 옷 스타일은 캐주얼 무조건 편한 옷 그리고 그 사이에 살짝의 포인트 살짝의 큐티 한 방울 애님 논쟁이나 밸런스 게임에 과 네, 몰입하는 였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. 머리